이번 시간에 분자 영양학 챕터 A, 카니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니틴이 이 운동수행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수행 관련해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카니틴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카니틴이란 영어로, 영어는 레티늄입니다. 프레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약 100년 전에 근육에서 발견됩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확인을 하니까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뭐냐 하면 은 탄소, 자, 여기가 1번 탄소. 1번, 2, 번 3번, 3번, 4번. 3번, 4번. 그러니까, 에, 탄소 4개짜리 부치르산입니다. 부치리게시드입니다부치리에시드에3번의 하이드록시기가, 알콜기가 지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이 메틸기 세개 있는 아미노 그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이렇게야. 쓰리 하이드록시 포4번 탄소에 NNNNO에 메틸기가 세 개. 그래서 트라이메틸 아민 트라이메틸 아미노 부틸 이 엣시다. 부치르산 자,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아미노부치르산, 아미노부치리에스터, 쓰리하이드록시포 N N N 트라이메틸아미노부치리에스터. 이 물질이 카니틴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주로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자, 주로 체내 카니틴 95% 이상이 골격근에 존재를 합니다. 골격근에. 근데 이것이 바로 긴 사슬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산이 들어가야만 지방산 베타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못하면 지방산 분해 시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니틴은 어떻게 대사 되느냐에 대한 이제 내용들인데, 막 이건 상상 부분은 여러분들이 에, 아마 지금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카니틴이 에, 지금 에, 합성이 되고 이 대사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잠시 일단 건너뛰고. 지질대사하고 카니틴 관계에 자,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카니틴이, 어 자, 이 안쪽이, 안쪽이 지금 세포질이고, 여기가 미트콘드리아입니다. 여기가 핵입니다. 자, 핵이고, 자, 카니틴이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긴 사슬, 아실코에이를 아실카니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아실카니틴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산을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세포핵에서 이 카니틴을 만들기 위한 세포핵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내용도 영향을 미치는데 보시면 은 카니티는 그냥 아미노산 정도의 분자를 가진 영양소로 아까 보셨잖아요 자 에너지원으로 쓰일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이동시켜서 지방산 베타산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지방산 베타산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카니틴이 여기 미토콘드리아 아닙니다. 요막 사이 공간이고 이게 기질입니다. 그래서 에 예, 카니틴이 카니틴 운반기로 해서 아실카니틴을 기질 안으로 보내 줍니다. 자, 여기에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카니틴,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카니틴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실카니틴의 미토콘드리아 내로수송과 유리카니틴의 세포질 내로수송 시 카니틴 운반기, 여기에 CT라고 표시된 이 카니틴 운반기에 의해서 매, 에, 매게 된다. 자, 그러면은 카니틴이 운동수행 능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야 바니틴 투여가 건강한 사람의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여기에 나열 했습니다. 보시면은 근육 내에 지방산 산화를 향상시켜준다. 그 다음, 근육 내에 글라이코젠 고갈률을 감소시켜준다. 그러니까 지방산을 소비를 하기 때문에 글라이코겐이 고갈되는 걸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근육에서 이용되는 기질이, 근육에서 이용되는 기질이 지방산에서 글루코스로 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세칠코에이 농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통해서 피루산 탈수소 효소의 활성화를, 활성화를, 에, 활성화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 근육의 피로에 대한 저항도 향상시켜준다. 그래서, 이 카니틴이 운동 수행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지방산 산화와 연결되어서. 자, 이걸, 이제 운동 중에 카니틴을 만약에 보충을 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나타냈는데, 결국에는 에, 카니틴이 카니틴이 운동 수행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건 결국엔 지금 지방산의 미토콘드리아 안으로의 지방산을 이동시켜주는 그 역할을 에, 잘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고강도 운동 중에 골격근에서 일어나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운동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글라이코겐 다고갈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을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지방산의 베타 산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미토콘드리 안으로 지방산을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이 카니틴이 하기 때문에 이 카니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고강도 운동 시에 탄수화물이 주된 에너지로 고강도 운동 주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근데 탄수화물을 사실은 피로부산으로 분해한 후 아세칠코에이로 변화돼서 에너지 시스템 시트룰산 회로로 들어간다. 이는 우리 비키 잘 알고 있고. 그다음 유리카니틴은 CPT1 혹은 뭐2 이와 같은 아실트랜스퍼라제에 의해가서 에스터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실카니틴의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해 가지고. 카니틴 전이 효소에 의해 가지고 막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실카니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밝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카니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 보시면은, 운동 수행 관련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겁니다. 자, 유전자 발현에, 말로닐 코에이가, 이제, 아세칠 코에이가, 말로닐 코에이, 자, 말로닐 코에이가 지금, 자, 이쪽에 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이때에, 이때에, 말로닐코에이가 감소되면 결과적으로 CPT1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돼서 지방산 산화가 증가된다. 이 얘기는 그래 지방산 산화를 억제식 지방, 아 지방산의 산화가, 산화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지방산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억제 효과에 의해서 지방산 산화가 증가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디서 결론이야? 이렇게 넘어가 버렸나? <웃음> 자, 그러면 뒤쪽에 가서 카니틴 결론 나온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가 전혀 없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한번 봅시다. <웃음> 자, 교재에서 자, 인체 카니틴은 식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카니틴이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가 있지만은 체내에서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자, 어디에서 합성이 가능하냐면은 라이신, 메치오닌 자, 이거에 의해서 합성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카니틴 합성이 대부분 간하고 신장에서 합성되는데 사실은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고강도 운동을 하고 이럴 때 카니틴이 몸에 생성, 합성된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시기로 섭취를 해 주면은 이제 앞쪽에서 시기로 섭취했을 때 그런 어떤 운동 효과를 주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카니틴 합성은 대부분 네 간과 신장에서 합성되고 저장은 주로 골격근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설은 소변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러그프 보시면은 자, 지구성을, 지구성을 요구하는 운동 중에 인체 내의 카니티는 아세틸에 의해서 아세틸화되고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고, 긴사슬 지방산은 이제 이 카니티 내역 도움을 받아서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 집. 오늘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데요. 실습실에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 마지막 페러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지방산은 휴식기와 장기간 저장, 그 저강도 운동 시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원인데, 그래서 이러한 지방산이 산화되기 위해서는 카니틴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지방산화와 카니틴 수준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카니틴을 가지고 어떤,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체중 조절 이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카니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봤다. 네.